뭐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예그 다음에 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지역적인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 전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은 얘기가 드는 게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사실은 금매물들은 뭐 12월, 1월달 그 사이에 금매물들 서울의 괜찮은 지역들은 많이 빠졌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네. 지금 이게, 이게 뭐 이게 이거죠. 예, 지금 반등을 했는데 반등에서 상승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뭐이 주식 용어인데요 네. 예, 기술적인 반등이냐 네. 예, 반등했다 하락이냐 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 저희 채널수준이 그 상승도 못할 수준 예.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우리 박찬환 대표님과 함께 한번 시장에 대한 전망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좀 섹시하게 좀 지었습니다 예, 진짜 부자들 이때 움직인다. 네. 네, 우리가 아무래도 좀 빠르신 분들이 있죠. 네, 투자도 좀 빠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번 이제 이제 그 뉴스들을 한번 보면, 예, 지금 이제 고가 아파트 물린 강남권들, 예, 지금. 뭐 송파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강남 상부에서 송파권이 좀 하락포이 컸죠. 그런데 네. 네. 거기도 뭐 지금 사실은 금매물도 많이 소진됐죠. 뭐 헨리오시티 네. 같은 거 16억대까지 33평 기준으로 16억대까지 거래되다가 지금은 1 9억대다 회복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강남권도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아파트 매매 전세 수요 회복세다. 예. 그래서 반년 만에 이제 80선 진입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세 수급지수하고 이제 매매 수급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네. 내용이고요. 자, 생애 첫집 사자. 예. 서울 월거래. 지금 3천 건. 네. 예. 육박됐다. 예. 그사인원 금매 다 어디로 갔나. 네. 네. 사실 여러분들 시장... 그 시장에서 진짜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금매물도 다 빠졌습니다. 예, 금매물도 다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2030 아파트 매입이 증가를 하고 있다. 요거는 예, 이제 뭐 이따 나올 거지만은 이제 대출금도 좀 낮아지고요. 네. 예, 또 1월 말에 특례보금자료는 또트소했죠특례보금자리료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금매물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예, 그동안 좀 주춤했던 2030 세대들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데이터로는 제가 이제 준비를 안 해놨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생애 최초 주택 수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 5월인가 4월달인가 그때가 이제 30% 비율이 전체 이제 30% 비율을 넘어갔다가요. 네. 쫙 빠졌었거든요. 네. 이번에 30% 비율이 다시 또, 예, 또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서울에 한번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면요.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박찬원 네. 대표님 오신다고 네. 제가 직접 통계된 겁니다. 아유. 이게 4월 24일 이제 집계거든요. 그런데 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12월 달부터 예, 네.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제 상승하고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 예, 네.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지금 4월 24일 통계이기 때문에 더 나오겠죠. 3월 달에. 예, 지금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 신고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한 네. 제가 볼때한 3천 건은 넘어가지 않을까 네. 예,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도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상승을 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뭐 뭐 주택 소비 심리도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적으면 네. 네. 주택을안 사겠다라는 거고요. 네. 100이 넘어가면 네. 주택을 사겠다라는 심리가 더 높아진 거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월 달만 하더라도 1월 달만 하더라도 다 이제 80대, 90대, 이런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네. 이제 다 100넘어왔죠 네. 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소비 심리도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예,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집값이 반등을 하냐, 네. 아니면은 이제 아까 이거는 이시적인 거냐, 이시적인 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반등이냐. 네. 네.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웃음> 우리가 저거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집값이 반등을 하려면 당연히 거래량이 그렇죠. 많아야죠. 네. 네. 거래량이 회복이 돼야겠죠. 네. 거래량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들이 지금 많이 회복이 뭐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규제가 많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쓸수 있는 카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세금, 뭐 금융 네. 아니면 뭐 도정법에 대한 규제도 있을 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이제 주택법과 관련된 네. 뭐 이제 최근에 청약 제도 같은 거.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때, 있을 네, 거고요. 그렇죠. 공급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제 금리죠. 네. 예,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금리.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뭐 처음이죠.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그냥 뭐 올렸었으니까. 물론 네. 지금 이제 두번 동결됐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는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한게 없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많은 부담을 준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있을 거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한 이제 전세가.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이제 매매가하고 이제 전세가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나눠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 그러니까 매매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잖아요. 네. 전세가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치고. 네. 근데 우리가 현재 사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같이. 네. 네. 지금 전세가가 좀, 좀 내려왔잖아요. 많이 지금 떨어지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사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당연히 현재 향후의 미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세가도 상상,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 반등을 할때 반등할 때 일단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네 가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놓고 좀 이제 보자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자, 이제 거래량 아까 제가 이제 추세 이제 보여드렸듯이. 아파트 거래량. 예. 보여드렸듯이 지금, 어, 거의 지금 뭐 3월달 뭐 3천 건 지금 넘어갈, 거 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지금의 통계치가, 아까 시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나, 다, 마찬가지, 뭐, 낙찰가요, 낙찰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의 선일 지표잖아요. 네. 기존의 이제 주택시장에. 네. 근데 이게, 과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거래량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 추세는 확인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지금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문제예요. 요즘에 이제 금매물도 소진속도도 상당히 빨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 참고 삼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부동산 시장은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피드백이 좀 느렸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되게 좀 느렸잖아요. 우리가 재개발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뭐랄까 네. 정보화 시대에 뭐가 정보가 좀 빠르게 음. 이제 주고받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네. 조금 제용되지 않았을까. 네. 네. 어, 이거는 그래서 조금 예전처럼 음.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안해가지고 음. 음. 아, 그럼 주기가 짧아졌다면 내가 음. 움직이는 타이밍도 좀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의 주기하고 진폭이 과거에 비해서 빨라지고 커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을게 일단은 주기는 되게 짧아졌어요. 네. 예. 그리고 진폭은요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딱 이렇게 누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예전에는 저희 막 부동산 시장도 그랬잖아요. 뭐0년 주기선, 네, 2 0년 네. 주기선 네. 그게 안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옛그년 예, 주기, 2 0년 주기선 그거 맞지도 않아요. 이제 이 시장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적어 놨는데, 지금 시장은요, 우리가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시장도요, 네. 실시간에 악재하고 호재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에 대한 습득도 상당히 쉬워졌고요, 이동속도도 상당히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상당히 짧아졌는데 진폭은 큰 거죠.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거래량 회복 속도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예. 금매물 초진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음 많이 좀 회복이 돼,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네.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예. 자, 규제 완화. 지금 사실은 뭐 세금에 대한 규제 아까 우리 박시환 대표님께서 네. 지금 풀어주다시피 다 풀렸죠.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풀렸고요. 앞으로도 음. 좀더큰 굴절 남아 있는데 음. 어쨌든, 어쨌든 좀 장가지들은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네. 네, 뭐 이제 뭐 취득세 증가 풀렸고 네. 일단은 뭐. 풀린 게, 뭐, 아직 법은 통과 못했지만, 네. 일단은 서울의,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지역으로 완화가 되면서 이주택까지는 풀린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도 크죠. 그죠. 렇 네. 그게 큰 거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뭐, 이제 다주택자, 아직 뭐 DSR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뭐, 지금 계속 풀고, 풀고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렸고요. 네. 그 다음에 청약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뭐 추천제 제...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추천제 물량도 네. 늘어나고, 네.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요건 없어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주택 소유 여부 상관없고요. 네. 네. 네, 많이 풀렸죠. 뭐, 투정법도 네. 많이 완화됐고. 네. 그러니까 전방적으로 좀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이렇게 똘똘한 한치였잖아요. 한 채였잖아요. 한몇년 동안은 이게 계속 이 말이 이지 이슈가 됐죠. 한 3년 정도 계속. 예. 똘똘한 한 채였는데, 네. 네. 네. 네. 지금은. 다시 또한채 아니죠. 예, 네. 네, 똘똘한 두 채. 네, 똘똘한 두 채로 해서 예전에는 한한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여러가 지특혜자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가 그렇죠. 이제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 똘똘한 두채 전략으로. 네. 그 중부세가 많은 것도, 것도 크고요. 네. 그렇죠. 이제 중부세 네. 같은 경우도 임발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죠. 네. 다주택, 다주택 같은 네. 경우에. 네. 네. 만약에 부부 공동문이라면 뭐. 18억까지 그치. 예. 18억에다가 또 공시가격도 내려갔으니까. 네. 네. 뭐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된 것 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완화보냐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취득세완화 되겠죠. 네. 예,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있으니까. 저, 저는 또 이렇게 또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왜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이걸 밀어붙이지 않을까? 밀어붙이면 되겠는데.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뭐, 이제 목동이라던가, 그렇죠. 이제 압구정, 이제 이런 데가 하시는 음. 저 개인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가 풀릴 줄 알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안 풀렸잖아요. 네. 더 연장을 시켰잖아요. 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제가 이 주기는 빨라지고 진폭은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예, 지금 맞는 게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시장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았나. 음. 그쵸. 그렇죠? 예, 저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뭐취득세를 사실 지금 밀어붙여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도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다 토지거래 허가가 이번에 재지정하기 힘들 것 같다. 나는게 사실은 주류였거든요. 네. 그런데 재지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짧아지고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장은 지금 이제 좀 긍정적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예. 개인적으로 보면 네. 이지적을허가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저는 네.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어, 이게 정부가 이제 법을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야당에게 살짝 완급조절 같은 이런 아, 게좀기 느낀다 아, 싶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너무 많이 밀어붙여 버리면 네. 지금 아까 가장 중요한 뭐 임대사업자 아파트 등록할 음. 수 있는 거 네. 여당이 틀어버릴 거잖아요. 어, 싫은데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음. 너무 많이 박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음. 살짝 조절해 가면서 같이 음. 봐가면서 음. 이제 원하는 뭐 음. 딱 통과시킨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음. 사실 토직을 하고 같은 경우는 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푸는 거는 예, 시가풀수 예.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게 예. 사실 이 현병성에 많이 어긋나는게 예. 예, 같은 강남상구인데 아니 사실 잠실하고 방포 보면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예. 잠 어, 잠시 중에 일부는 묶이고, 네. 반포도 안 묶이고. 네. 그리고 네. 또 그, 그, 지정 기간이 1년이잖아요. 네. 네 제가 1년이 최대 ]죠. 5년까지 가능한데 5년까지 가능 거죠. 근데 딱 1년씩 가는 건 뭐냐면, 음. 음, 그죠 속도 조절하고, 음. 1년 후에 풀면 그만이니까. 네. 이걸 3년 해버리면 좀 무리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1년 하는 것도 보면, 음. 살짝 완급 조절하고, 음.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맞습니다. 아마 조금 맞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네. 예. 지금 금리. 예. 네. 네. 가장 이제 시장에 많이 부담을 줬던 금리. 예,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특례보금자리는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 금매물들 많이 소진됐죠. 예, 네. 네. 아무래도. 많이 됐죠. 이제 시장. 고정금리에다가.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안대출까지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대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안 받아서 이제 대안을 받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특별하게 금매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티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금매부터 사라지고, 네. 네. 그 다음에 신규 대출 받아서 이제 수요자는 늘어나니까 이제 금매들이 많이 사라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 나오면서 어쨌든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네. 이 특례 보금자리는보다 더 낮은 대출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하단이 지금 3%대가 나왔으니까요. 지당 그러니까. 네. 하단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그, 그러다가 이게 일단은 금리 자체는 이제 시, 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부담을 줬는데 네. 그 부담 자체는 앞으로 상당히 좀 완화가 될 거다라고 네. 예, 좀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저게 사실 그것도 있었죠. 그 작년에 이제 그 은행들이 음. 예, 이자로 으 많이 음, 그렇죠, 그렇죠. 올리고 예. 했던 거죠. 예. 이제 금감원장이 예.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예전 같이 막이 금리가 갑작스럽게 오다 르 보니까 <웃음> 네. 기준금리 오르는 것보다 시장금리가 더 많이 올라버렸죠.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이제 자금조달금리도 최근에 조금 소포 상승했는데 그거는 아주 유의미한 건 아니고 네. 예, 러니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행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낮아졌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는 이제 점점 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전세 시장이 좀 반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많이 따지는 게 이제 전세가 비율인데. 이제 이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 줘야 사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네. 이제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 전세 시장 자체가 매매 시장의 선행 하나의 또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매매 시장 같은 경우가 선행 지표로 이 매매 시까지 그러니까 전세 시장의 선행 지표인데 전세 시장이 네.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전세 수급 지수가 상당히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네, 저는 지금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월세 전환율 보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담대 금리도 떨어지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떨어졌어요. 네. 예, 지금 뭐냐? 우리가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전세자금대출다 이용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전자 금리가 이전자금대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금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네. 내가 월세를 내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전세 수요는 좀 회복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은 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좀 전세 시장을 좀 많은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네 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뽑았는데 개인적으로 네. 여러 가지뭐 뭐, 이거보다 더 많죠. 근데좀 중요한 것만 거래량이 네. 회복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네. 안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시장이 반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규제. 규제. 예. 예.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다 완화가 됐다. 네. 예. 계속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은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어제됐든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다시 떨어지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전 지역에 다 해당은 안 되는 거죠. 네. 네. 시장은 아무래도 양극화가 많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네. 자체는.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네. 일단, 일단 추가하라 가능성은 좀, 좀 낮다고 라 보고요. 그런데 네. 네. 지역에 일단 양극화는 심화되겠죠. 그렇죠. 지방시장 같은 어느 시대든 저건 어느 네. 시기든 항상 저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런데 최근에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분양 시장만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지금 온도차가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수 네. 자체가 없으니까 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갈아타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갈아타실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도 뭐 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가좀 이제 어 타이밍이 이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좀 입지 괜찮은 데는 입지 괜찮은 데는 좀어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좀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 우리가, 우리가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가점 안되는못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못 예. 아무도 못 냈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추첨제 물량이 나와 있으니까 네, 가점에 그, 안되시는 분들도. 그렇죠. 지금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네, 고조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시면 예, 또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또 괜찮은 지역도 많이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청량 우리 박종인이 이제 똑같이 용두역세권 개발 청량리하고 용두역. 역사 관계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요 용두동이면은 용두동 다세대주택 오년 전에 투자해 두채사는데 지금은 동의서 갖고 있어요 여기가 용두 용답동을 정말 아주 뒷면 아닌가 예용답동 쪽이랑 그쪽 그다음에 예. 최근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전동 십사 구역 쪽 네. 청량리역 바로 뒤편 네. 예 그쪽이 지금 이제 동의서 징고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그쪽 아, 그쪽 라인이면은 괜찮죠. 그렇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도심에다가 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알,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제 역사권 개발 그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재개발밖에 없었는데 네. 네, 보통 이제 이런 데 이제 뭐 어디 어디 개발되면 뭐 재개발하면 재건축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많이 복잡해졌죠 네. 뭐 모아타운도 있고 역사권 시프트도 있고 네. 뭐 신속 통합기에 네. 뭐 공공재 개발 네. 네, 상당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그중에서도요 가장 이제 좀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게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네, 역세권 시프트라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지정 요건이 좀 맞는다라고 한다면 예 지정 요건이 맞는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지정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우리 채널 내에서 여러, 여러 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겠지만, 자첫 번째로 이제 노후도 60% 맞아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죠 지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 용적률 500% 이상까지 받으려면 1차 역세권, 역반간 350m 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이제 피, 선택 요건으로 이제 2층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라그 하면 그 그러면 은 거기는 빌라들도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가구도 네. 많으면 안 돼요. 예 네. 네. 아니면 대지집은 45평 이하로 필지가 4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잘한 필지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워요. 역사권은. 예 네, 그래서 이 역사권 같은 경우는 지정요건에만 맞는다고 한다면요. 예 맞는다고 라 한다면 사실은 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예 지금 박종희 님아용도동삼십 번지일 때예 여기도 이제 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청량리일 때 지금 세개지역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전동십사구요 지금 말씀하신 용도동예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용답동 일대 네. 예여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 자체가 이제 청량리일 때 같은 경우 이제 부도심 지역이잖아요 네. 예 부도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예. 좀 어, 어, 기다려 보시면 예, 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이제 박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 서울 도심의 지금 재개발 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쪽으로 그렇죠.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사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재개발로 서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의 네, 아파트 공급은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재개발은 불가능한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노후도 60% 맞는 지역도 별로 없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세권이면은 역세권, 네. 역세권 시프트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도 요건이 안 맞는 지역은 이제 모아타운으로 가는 그렇죠. 거고, 멋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노후도 조건이 60%가 맞는 지역들은 이제 신속으로 가서 네. 신속으로. 신속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는 구역 지정을 상당히 그니까 구역지정까지 시간을 단축을 시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서울은 정비 사업을 확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맞습니다. 할당들이 없으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한번 재건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렇죠. 저층 재건축이 다 돼버렸잖아요. 다 끝났죠 이제 거의 네. 중층 이상이니까요. 네, 그럼 네. 앞으로 이제 할게 지금 이제 중층 재건축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네. 저층에서 이제 중층 재건축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이제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줄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점점 재원 제공, 똑같은 재원 축을하는데 저층에서 중층을 하다 보니까는 아파트 공급을 일반인한테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목소리> 일반 분양분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러면 네. 당연히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역시나 노타운 재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 꾸준하게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어떻게 뭐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가 아파트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건데 네. 또 서울에 공급을 못해줘 버리면. 못해줘버리면은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죠. 이번에 한번 경험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죠. 네. 특히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한해 2차 공고까지 하면서 네. 2차 공고까지 하면서 지금 많은 지역을 지금 지정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업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정비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모하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음. 이게 어 되게 좀 적게 진행된 사업인데 여러 네.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뭐 뭐 네. 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있고 뭐 자율 정비, 자율 정모뭐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네. 네. 대표님 생각에는 좀 어떤 게좀 가장 좋은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랑 어, 재개발 물론 이제 순위를 따져보잖아요 굳이 네. 네. 재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이 돼야죠. 그렇죠. 그이데 네. 예. 솔직히 하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예. 예. 재개발 재건축도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성 논할 때 여러 가지를 논하거든요. 네. 뭐 지금 조합원 비율이라던가 그쵸. 아니면은 얘가 아파트를 변했을 때 입지에 따라서 또 아파트 가격이 틀린 거고요. 나중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사업 이 사업 이 그것만 놓고 보면요. 네. 사업 그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제 그네 가지 지금 사업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사업 유형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네. 가장 규모가 큰가로채정비 사업쪽을 네. 이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성이 높다라는 거죠. 음. 네. 이가로채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2만 제곱미터까지예요. 그렇죠. 2만 제곱미터면 네. 여러분이 조금 이제 제곱미터가 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음.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음. 뭐 네. 가로 400, 음. 세로 50이든, 네, 네. 가로 50, 음. 세로 400이든, 음. 이 정도 이제 음. 범위가 음. 2만 제곱미터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세대수 따지면 한 2만 제곱미터면 한 500세대 정도가 다 네. 나오는 거죠. 그모아타원이 어쨌든 이제 좀 어, 가장 크기 때문에 음. 뭐 2만 제곱미터 말씀하시면 음.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영동 쪽으로는 그 모아주택 진행하는 곳들이 그 위쪽에 좀 있지 않나요, 그니까 어, 그 그쪽 라인에 보면 한번 지도로 한번 말씀해볼까요? 네. 그쪽 예. 그 <웃음> 어, 창랑리역그 아래쪽으로. 네. 지도로 한번 보시면요. 네. 사실 사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모아 그 타운과 관련해서 좀 이제 상담들이 좀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시죠. 대표님,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자료 자 제목 네, 네. 부자들은 네. 언제 움직이는가? 네. 언제 음. 메스탱 잡는 거냐? 음. 실제로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웬만큼 자금 있으신 분들은 작년 말부터 사셨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그, 예. 그런 상담, 예. 뭐 취득하면서 예. 세금에 대한 상담 예. 다 하니까. 예. 예. 먼저 예. 이렇게 다 음. 움직이시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또 소액 같은 경우에 할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쪽으로 그, 다심리적으로 좀 봤었거든요. 아, 자. 보셨어요? 네. 그 이쪽이, 예. 딱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게 네. 서울이 이제 개발할 곳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범위를 줄여 가지고 빨리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노후된 지역들 찾다 보니까 네. 이쪽에 또 하나 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지독이 나오네요. 예, 네, 나오죠. 예, 네. 이쪽이 요쪽이죠. 음. 예,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우리가 무조건 뭐 개발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또 우리가 개발을 할때 네. 사업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업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먹방 이 말씀드렸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재개발 노후도보다는 좀 완화된 거죠. 좀 기준이 좀그 낮죠. 예, 네, 좀 낮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후도가 높다. 이제 거기 같은 경우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빌라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노후도가 높다 보니까 빌라 신축들을 많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빌라비율이 좀 높은 지역들은 당연히 노후도 요건이 떨어지겠죠. 그렇죠근데이 모아타운 자체가 노후도 요건을 완화시켰, 완화시켰기 때문에 빌라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빌라비율이. 근데 그래서 이제 빌라비율이 높다는 것은 조합원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이 적어지는 거고 예.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는, 떨어지는 그렇죠. 거고. 사업성은 떨어지는 거고. 그게, 그게 조합원... 조금 단점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단점이죠. 예. 네. 근데 이게 조합원은 어차피 우리가 이익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조합원의 네. 이익이라는 건 내가 투자를 했을 때도 나가 조합원으로서의 뭐 이쪽이 상대적으로 같은 모아타운이라도 네. 같은 모아타운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도 더 적고 네. 그다음에 위지도더 좋으면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보고 있는 지역 중에 지금 요 답십리 때있거든요 여기 전동답신 누타운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많이 바뀌었죠 청량리가 네, 많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 여기가 기으로는뭐다 네. 그렇죠. 여기가 네.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청량역 일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대에 지금 역세권 시프트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청량역 주변으로. 이제 용두동, 용두역, 용두동 지변으로, 그 다음에 네. 여기 아래쪽은 네. 용남역 주변으로 네. 하는 네. 지역이 좀몇군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내에서도 이제 역사권 시프트로 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모아타운으로 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보여드리면 이쪽 라인들이 지금 이제 모아타운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도에도 보시면 네. 딱 봐도 이렇게 되게 아파트가 없고 네. 따닥따닥 이제 이런 네. 집들이 붙어있는 단독 다가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네. 한번 보면은 좀 이렇게 크게 키워보면 요그 내면 유부 아래쪽 네. 건너편 요 네. 일대가 주변에다 아파트인데 여기만 남아있거든요. 이걸 그냥 다둘 리가 없죠. 네. 근데 네. 여기가 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이쪽이요. 네. 예, 빌라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빌라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빌라 비율이 낮으면 네.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머타운으로 음. 진행이 된다면 음. 조합원이 적은 거니까 그렇죠. 사업성이? 네, 일반 분양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좋죠. 어.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 빌라 비율이요. 보통 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빌라 비율이 좀 어, 높은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면목동 같은데 아예 다 빌라촌이잖아요. 거기뭐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보면 한 30-40%가 빌라인데. 아니, 과거에 엄청 네. 많이 지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꼭. 여기 여러분들 빌라 비율이요. 음. 한 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는 빌라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쪽은 사업성이 좀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핸디캡이 있는데 아무래도 노후도 요건이 완화돼서 빌라 비율이 높다는 라 핸디캡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빌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아직은 그래도 한뭐 소액으로 뭐한 1억 초반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또 이제 역사권 지역이고 하고요. 딱 봤을 때도 여기 다 앞에 아파트 네, 지금 네. 여기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지역 여러분들, 뭐 한번 임장을 해보셔도 예,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예. 꿈 채운 별리, 삼성동, 마포 합정동, 가로주택이라도 괜찮을까요? 모아타운 나오기 전에 투자한 건데, p f 도 어렵고 진도가안 나가서 너무 답답해서요. 예. 조금만 견디면 괜찮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우리 꿈처현별님 그 합정동 그 한강변 라인이면은 지금 이제 한강변 라인 중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합정동 일대에서도 그쪽에 이제 어디냐면 거기 그그 그 거기 지도상으로 네, 지도상으로 지도 빠르죠. 음, 네. 지도가 빠르죠. 네. <웃음> 대화로 하는 것보다 네. 지금 요쪽 라인은 지금 이제 여기 예전에 그 당연히 빠져서 그쪽으로, 지금 이쪽 라인 네. 예요쪽이 지금 이제 그 당연히 그 예전 그당일히 빠져서 옆쪽이 이제 지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쪽 아래쪽인 것 같아요 이쪽 아래쪽으로 일단은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요 어 일단은 기조, 기본적인 존기 노후도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후도가 맞으면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했던 데들이 다 모아타운을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충수완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로대 정비 사업으로 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앞으로 모아타운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 이제 강남으로 넘어오네요, 강남 쪽으로. 예, 예 강남 쪽으로 보시면은, 또 모아타운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예, 여기 그 노랑진 뉴타운 쪽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뉴타운이죠. 있고, 벌써 여기는 또 지정이 됐어요. 모아타운이 예, 이쪽은 네, 네, 네.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남아 있는 곳은 네. 또 딱. 네. 그렇죠. 네. 그래가 이쪽이 이제 지정이 돼버렸고요. 네.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뉴타운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벌써 작년 10월달에 이제 지정이 됐고요. 네. 근데 또 남아 있는 지역 이 아래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빌라가 없습니다. 네, 빌라 물고 나온 것도 없어요. 이쪽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다 입지가 또 상당히 좀 좋죠. 예. 입지가. 그래서, 그래서 다고가 좀 단독인데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이쪽이 원룸 주이잖아요원제 네. 노량진 자체가 이제 고시학원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다. 예, 네, 원룸 주이 맞네요. 월세 받는데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노량진 노타운이 개발이 안 됐어요. 월세 따박따박 나오니까. 다 반대하죠. 예, 네. 근데 지금 여기 노량진 노타운도 속도가 빨라진 게 지금 이 노량진 대타운도 지금 뭐한두개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주다 끝났죠. 이게 네. 그러니까 빨라진 게 뭐냐면 예전하고 노량진이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니까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굳이 학원까지 안 가잖아요. 네. 비대면 강의나 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월세가 잘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차량을 개발하는 게 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전형적인 원룸촌이거든요. 네. 이쪽이. 네, 전형적인 원룸촌인데 지역이 제한 이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대가 좀 높거든요. 지대가 높은데 지대가 높은 데가 먼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은 더 지대가 낮거든요.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네. 더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후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되면 이런 기반 시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반 시설도? 그렇죠. 지금 누타운이 네.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렇죠. 네. 네. 같이 사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인문 환경이 상당히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요, 단점들이 있어요. 네. 단점들이 있는데 아까 가장 큰 단점이 빌라 비율이 높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찬원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청량리 일대, 뭐잡신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노량진동 같은 데는 이제 빌라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점을 치유하면서 또갈 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어. 일단 <웃음> 처음 이렇게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해봤는데요. 네,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 네, 음. 책임감이 뒤따라가지고 음. 긴장 많이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대표님께서 편하게 음. 해주셔가지고 음. 조금 입이 트였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도 네. 조금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음. 어, 다음에는 좀더 입이 더 터질 수 있도록 네. <웃음> 노력하고요. 네. 또 여러분에게 어, 더 도움될 수 있는 음. 자료들 준비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도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가 이제 다 네, 다음 2주 뒤에, 네. 2주 뒤에 2주 뒤에 또 뒤에? 이제 합방 저희가 또 예정 어. 예정하고 예상, 네. 있거든요. 예, 네, 네, 네, 여러분들. 예. 네. 또 재밌게 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